Don't 수야수야야 e 어 e d 가 n t c o 어! 빨리 빨리! 아니 천천히! come here. Don't come here. d o 너 t 너 c 네. 아 m e here. d o n 아 c 아, m 아 here. d o n 이제 o m e here. Don't c 도 돼! 됐어, 잡아, 잡아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이깐만 잠깐만, 야, 이제 내려도 돼! 어. 야, 내려와도 돼! 어.